This is my screen time. Instagram, and YouTube. It's 압도적입니다. 1, 2... 퇴근하고 잠시 쉬어야지 하고 앉으면 1시간은 기분이었고요. 4시간도 볼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I can do this day. 그리고 하루는 배터리가 나갔는데 폰에 비친 제 모습이 정말 텅 비어 보였습니다. 계란 껍데기 마냥 그냥 비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 지금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뭐가 옳고 그런지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전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내삶이 지금 관성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산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어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독서는 예전보다 덜한 수준이 아니라 3월이 되도록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황이 심각하구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봤던 고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내 삶의 나쁜 습관들 다 없애버리자 나는 빈 껍데기처럼 만드는 그 유튜브와 인스타 아쉽고 둘다 지워보자 근데 좀 웃기죠 유튜버가 유튜브를 지우고 그 내용을 지금 또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희한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유튜브 인스타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지금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주제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이 퍼스널 브랜딩 시대에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는 필수 아니겠어요? SNS 역할을 넘어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이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와, 쇼츠 그리고 릴스 이건 정말 마약 같은 설계에요 저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었고요 그 쇼츠 릴스 콘텐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손가락을 밀어 올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 바로 이 손가락이야 이 손가락 휴, 한마디로 도파민 중독인 거예요 도파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신호를 전달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경전달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뭐 조현병 같은 게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 이게 이 뇌가 균형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도파민이 분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뇌는 점점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 엄지 이거, 이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전까지는 폰을 못내려놓 어쨌든 참 다행히도 저는 저의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를 둘다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 한달 정도가 됐네요. 사실 이두 어플을 지우고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인스타와 유튜브를 지우고 저는 더 생산성이 높아졌고요, 집중력도 높아졌고요,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요,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이 정도였는데 막상 지금 와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몇 가지 느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인생의 진리를 몇 가지 깨달은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인스타를 지운 후에 스크린 타임을 보여드릴게요. 지우기 전에 비해서 40%나 줄었어요. 아, 이마저도 한두 시간 정도는 그 티맵을 켜놓은 거라서 실제로 핸드폰을 본 시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목표했던 그 이지씨랑 멀어지는데 성공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와 멀어지는 동안 제가 책을 몇 권을 읽었을까요? 정답은 한 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막 일주일에 한두 권씩 읽어가지고 한달 후에는 일곱 여덟 권을 읽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책을 들여다본 거는 인스타를 지우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저의 독서 부족을 유튜브 인스타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가 올해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이유는 책 읽을 생각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B때문에 A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A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A를 못하는 거죠 헬스장이 멀어서 운동 못해 야근이 너무 잦아서 운동 못해 뭐 때문에 운동 못해 저 때문에 운동 못해 사실 운동할 생각이 없는 거죠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그게 진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덜 간절한 건지 어쨌든 뭐 책을 많이 읽는 데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파민 중독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한가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쇼츠, 릴스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웃긴 거, 그냥 재밌는 거뭐 기승전결이 있다 하더라도 1분 안에 다 담겨야 돼요 왜? 유튜브 인스타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나에게 꼭 맞는 양질의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보다 짧은 영상을 끊임없이 나오게 해야 오래 머무르니까 아 근데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아무런 의미 없는 영상을 초점 없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점점 이젠제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최근에 제 영상의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뭐 동기부여나 자기 개발에 대한 영상들을 3분 이상 보지 못했어요 10분 이상이면 뭐 클릭도 안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다큐멘터리? 1시간 반짜리 그걸 어떻게 봐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저에게 필요한 인풋이거든요 어쨌든 폰에서 유튜브 인스타를 지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거나 보고 싶을 땐 노트북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크리에이터 혹은 제작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는지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2배속하기, 뛰어넘기, 추천 영상으로 넘어가기 이게 아니라 좀 진득하게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니까 훨씬 저에게 남는 유의미한 인풋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할 때도 전보다 집중도가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시 그 앱들을 깔았어요 다시 깔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빠져나와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스스로 한심해지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나도 모르고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뇌에서 신호를 주더라고요. 쓸모없음, 인생 낭비, 한심, 한심. 그러면 거기서 금세 벗어나서 폰을 아예 덮어두거나 제가 찾으려고 했던 다른 걸로 이제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 인생이 관성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할때 엑셀을 잘 밟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잘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핸들 놓고 브레이크 엑셀을 발다 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요. 또 어쩔 때는 엑셀을 더 밟기도 해야. 돼요. 우회전도 하고 유턴도 하고 옆차선으로 끼기도 해야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은 옳게 가고 있는지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내 삶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관성의 고리를 끊어내고 잠시 멈춰서 내 생각과 행동과 시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생각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튜브 인스타 지운 거 가지고 뭐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어 그것들 없이 사는 한달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고 제 삶에 대해서도 어 고민을 깊게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가 필요할 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Don't think, just do!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